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닥고 집을 지운 같다. 비가 오. 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. 잘 짓고 잘 짓세. 우리 집잘 짓세. 만세 반석. 우리 집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닥고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짐 그게 잘지세 우리 집잘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지세 찢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찢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새 우리 집잘 짓새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새